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요즘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피파가 지금 스쿼드라는지, 그 다음에 뭐 카드깡, 뭐 등등 이렇게 스케줄이 옛날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무과금 트렌드라가지고 되게 좀, 조용조용해요. 어, 그래가지고, 뭐, 스쿼드도 그렇게 막. 피피빵신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많이 못 봤고. 거기다가, 뭐, 카드깡이란지 뭐, 등등 하는 분들 이게 많이 못 봤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스쿼드를 보도록 할게요. 뭐가 제일 좋을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TT 단일, 뭐, TC 단일,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로운게 필요해. 시청자분들로 이제는 다알거란 말이야. 이제 어떤 팀이 뭐좀 좋고 이런게 이제는 좀 너무 지루하잖아. 맨날 뭐 t t 단니뭐 맨날 뭐 AC 밀란 뭐 등등 이렇게 정패팀으로 그래서 이제 좀 새로 나온 시즌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새로 나온 시즌이 K리그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LH 시즌이 새로 나왔죠. 한번 LH 시즌과 이렇게 해서 한번 시청자분들과 같이 스쿼드로 오늘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제 오늘 맞춰보고, 물론 제가 제 팀을 갈아서 이렇게 만든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따로 이제 올렸었을 때등 이렇게 해볼수 있다면 어참 좋겠죠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오늘 오 웬일로 이렇게 딱잘 맞췄냐 자 일단 지금 이제 제 팀은 핫 단일팀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리오포이난드랑 버질 반데이크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세명은 급여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나중에 버질 반데이크 같은 경우는 바꿀 예정이라 가지고 어, 버질반데이크로 할지 지금 아직까지는 안 정해졌긴 한데 버질반데이크로 맞출 확률이 좀 많이 커요 근데 제가 곰곰이 센터백으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었 핫말디니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음, 핫말디니 지금 후보가 몇명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퍼디난드이라고 핫블랑을 다시 데려올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토트버질반데이크돈 모아서 데려올 것인가 등등 이렇게 지금 요즘 생각 중이고 나중에 한번 어떤 선수가 오는게 더 좋을지 좀 알아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할게요. 음.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한번 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음. 물론 스쿼드 메이커로 한번 봅시다. 지금 요즘은 또 4.123보다는 아무래도 4.213이 좀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자 4.213으로 한번 이렇게 팀을 보도록 할게요. c m, m c m c m 이렇게 해서 포백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첫번째 후보 일단은 LH팀 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LH 지금 급여들이 다들 다 어떻지? LH가 어떻게 나와있냐 지금 로얄 히어로즈 자 LH하면 또 지금 와 애들 가격이 그냥 미쳤네 지단이랑 거의 그냥 가격대가 아이콘이랑 다름이 없는데 와 호동 가격도 못 사겠다 와 굴리트조차도 지금 살 수가 없겠는데? 굴리티 있나 근데? LH에? 한번 보자 그냥 이거는 서민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의 팀인 것 같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되면 치면 59억 있고 막 되게 많으니까 조금 돈 있으신 분들의 팀을 좀 맞춘다고 보고 대략 300억 300억은 좀 너무 많을까? 100억팀 맞춘다라 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음, 100억팀은 또 너무 적으려나? 솔직히 지금 제 팀이 거의 9억팀 10억팀 정도인데 거기서 저보다 좀 많은 분들을 꽤봐왔기 때문에 그냥 돈이 좀 있으신 분들 팀으로 맞췄었을 때 한번 150억 정도 이렇게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서 반영패치 데뷔팀 어때요? 크로스 너프에다가 그 다음에 중골슈팅 너프 데뷔팀 말씀하시는거죠. 크로스를 안올린다. 결론에 헤더가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게 된다는 말은 인제부터 무조건 침투를 보겠다. 이말인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조금만 있다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서민팀은 아니고 인제는 좀 중상층의 팀, 한번, LH 단일 팀. LH 단일 팀이라고 해도, 근데 지금 급여 때문에 애들을 많이 맞출 수있을지는잘 모르겠는데,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무조건, 요즘 보면은, 지단 쓰는 분들도 있고, 막 되게, 좀 많은데, 솔직히, 지단, 뭐, 좋아요. 솔직히, 좋아. 음. 딱 육각형 형식으로 나쁘지 않아. 음. 하지만은, 봤을때 일단 스트라이커는 호돈필수로 한 엘카씩만 이렇게 딱 맞춰서 보자 어 지금 돈들이 힘들수도 있으니까 엘카씩만 딱 맞추고 스트라이커 호돈필수로 가야되겠고 그냥 날강루는 쓰시는 분들은 쓰시겠는데 저는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어 그냥 보내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에우제비우 에우제비우 선수같은 경우는 요즘 좀대 인기 많죠 사람들 음, 이 선수 되게 진짜 침투용으로 사람들 꽤 많이 쓰는걸 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에우제비우 삼카 윙어로 딱 이제 보내주고 클로제이 선수 어떤 선수일까 궁금한데 클로제 호돈 이렇게 있었을 때 양발에다가 이쪽 약발산데 뭐 거의 비슷비슷하고 하지만 침투 쪽으로는 또 이제 호돈이 좀 압살적으로 꽤 높기 때문에 자 특징 같은 부분에서도 일단은 이 선수는 좀 약간 크레스포 스타일 음 클로제 같은 경우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약간 호돈처럼 침투 형식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테스트.. 테스터 서브 반영을 조금 할게요 어..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테스터 서브에서 이미 지금 반영했다는 거는 이제 보이스이 쪽으로 서브로도 지금 본 서브로도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형 메시를 딱 쓰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제가 지금 이 시즌은 자세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와 드롭바도 있네 솔직히 호돈에다가 드롭바 이렇게 있으면 약간 투톱 형식으로 딱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와 드롭바 가격이 드맨 진짜 드맨 가격이 지금 호돈 가격이랑 약간 비슷한 4억이나 더 낮아요 지금 와거의다 급여 이 정도 더 낮고 솔직히 드맨은 감성이기때문에 와 이렇게 보자면 솔직히 요즘 침투로는 호돈이긴한데 감성으로는 솔직히 드롭바 드맨이긴한데 드맨 어 근데 좀 침투쪽으로 저는 좀 보기때문에 스트라이커는 일단 호돈을 스트라이커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윙어로 쓴 네이마르가 또 되게 괜찮죠 오른쪽에 의제비 왼쪽에는 네이마르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지만은 일단 조금 더 보고 일단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네이마르 돌파는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진 않은데 약간 드리블 쪽을 안 하고 진짜로 그냥 1로 하면서 좀 몸싸움으로 비비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비추인 선수죠.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하지만은 약간 드리블 좀 하면서 약간 프로게이머 분들이 되게 드리블, 뭐, 개인기, 이런 걸 하면서 좀 많이 쓰시, 쓰죠, 음. 자. 그 다음에, 뭐, 윙어로서 이렇게 본다, 하는 그런 선수들이 지금 여기서는 해봤자, 에오제비우랑, 뭐, 메시, 뭐, 날강두, 뭐, 호나우지뉴, 펠레, 이 정도인데, 이,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는 윙어로서 쓸만한 선수로, 루이스 피구 이런 선수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근데 이 선수를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봤었을 때 일단은 조금만 더 비교를 해봅시다 음. 결과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자 그래도 봤었을 때자뭐 중골슈팅 뭐 이런거 등등 와 근데 이거 왜 약발이야? 오좀 많이 났네 어 아무래도 왼쪽 윙으로서는 네이마르인 것 같네요 네이마르로 한 3카 정도 이렇게 딱 들어와 아, 잠깐만 등록을 하면 안 되지 나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냐 일단 스트라이커는 호돈 된것 같고 해가지고 여기에 LH 자 호돈 1카 딱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윙으로서 네이마르 네이마르, 한, 가격대 보관 3카 정도, 이렇게 쓰고, 이제 이쪽에 한 에오제비우. 에오제비우, 한, 애도 한 3카 정도 이렇게 딱 쓴다고 보고, 좀 돈이, 이 팀은 좀 돈이 많은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서민분들이 쓰는 거냐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어. 나니랑 리베리 나니랑 리베리도 옛날에 저 진짜 나니같은 경우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야 나니랑 리베리 오케이 한번 물어보셨으니까 봅시다 나니랑 리베리 리베리가 어.. 저배가 아닌가? 리베리가 안나오는데? 일단 잠시만. 그러면 이거를 포지션해놓고 이렇게 할까? 아, 어, 오케이. LM으로 돼있네요 이렇게 본다면은 난이 한 3카로 해두고 리베리한 5카 정도로 쓸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3카랑 5카 되게 이렇게 본다면은 아 뭐야 성카 얼마 안되네? 오케이 한 5카로 봤을 었때 이렇게 본다면은 둘다 양발에다가 뭐 커브 크로스 뭐 민벨 이렇게 보고 봤을 었때 리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침투 쪽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어. 침투도 그렇고 위치 선정이란지 이런 부분은 되게 뭐 나쁘지도 않고 괜찮긴 한데 오, 뭐 몸싸움에다. 이 정도면 한 번, 네이마르까지 한번 보자. 네이마르도 같이 보자. 급여에다가, 이 정도면은, 지금 속력에다가, 키도 그렇고, 자, 점프가 좀 많이 낮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뭐 그다지 키를 안 본다. 라고 했었을 때는 난이가 급여 따지고 했었을 때는 확실하게 음 얘기하자면은 난이도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급여에 비하고 그렇게 봤었을 때 근데 물론 헤더를 절대 바르면 안된다 음. 헤더를 절대 바르면 안된다는 점그 점은 좀어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애들이 약간 잘 나왔다. 스탯으로는 그 다음에 리베리. 솔직히 둘다 근데 키에 비해서는 딱히 헤더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근데 본다면은 자 특징도 같이 보자 유리 몸에다가 뭐 아웃사이드 슈팅뭐 이런 부분 난이 네이마르, 특징. 화려한 개인기부터 예감도 있고, 레전더리에다가. 솔직히, 급여를 생각하고 한다면은, 애가 더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좀 네이마르가 넘사인게, 속력과 가속력, 이런 부분에서도 벌써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다가, 뭐, 꼴결이란지, 슈퍼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나지만, 이런 부분, 조금 떠나서 위치 선정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밸런스, 반응속도 이런 걸 보고 딱 침착성이란지 라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저라면은 그냥 차라리 네이마를 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음. 다, 근데 난이도 솔직히 막 그렇게 나쁘다 이런 편 아닌데 네이마르랑 약간 조금 이렇게 한다면은 좀 음, 그렇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켈러고 형님 안녕하세요. 지금 애들이 되게, 윙어 쪽이나 그런 부분도 지금, 봤었을 때, 소, 혹시 이거 쏘니 있나? 어, 있네? 우리, 쏘니. 와. 강철몸에다 예감 있고, 이 정도면은 딱 나쁘지 않네. 몸싸움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킬로그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해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네이마르랑 비교했었을 때, 잠시만, 이거, LM, mf 빼고. 봤었을 때, 차라리 네이마르, 또 써도 괜찮겠지만은 우리 소니 를 쓰기에는 위에 스탯이 좀어 네이마르가 더 높네요 야 그래도 아무리 시즌이 바뀌어도 네이마르는 이길 수가 없다 음 는점 그 다음에 이제 CAM c m 그 다음에 LB 머뭐 센터팩들 이렇게 수비를 다있는데어 네, 네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LM. 아, 지단에다가, 굴리트, 램파드, 뭐, 제라드, 등등 뭐, 이게 되게 많은데. 일단, 자, 지단이랑, 굴리트, 이거 뭔가 요청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 지피가 한번저 b 피에 굴리트 4카정도살수 있다고 보고 이 정도 스탯이고 하면은 답이 이미 나왔지 않나요? 급여 이 정도에다가 주 정도 가격에다 굳이 지단을 사야되나? 강뚝도 있고 키도 더 크고 이 정도면은 차라리 나라면은 루드 굴리트를 사지 않을까? 음, 그렇게 굴리트 일단 굴매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 굴리트 굴리트 한 3카 정도로 음. 맞추고한 CM도 봤었을 때 솔직히 그냥 이 둘이면 끝날 것 같아 그냥. 발라 솔직히 발락이랑 제라드가 좀 압도적인데 약간 수미 쪽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제라드 발락 굴리트 이세명 조합이 너무 좋아 진짜 와 그렇기 때문에 그냥 3카 맞춰두고 에 3카 어차피 지금 돈이 있을거기 때문에 두 이거를 많이 맞춘다는 분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4카삼카 이렇게 딱 사놓으면은 그냥 제라드가 바로 그냥 슈파워 중골식뛰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제라드는 일단 필수로 쓰고 간다라고 봐야돼 제라드는 필수 어. 자 제라드 딱 지면 이제 3카정도로 아 뭐야 자 이거 한 3카 상카 정도로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CM은 어 만약에 발락은 좀 그렇더라 하면은 비교를 잠시만 갑시다 그러면은 발락과 포그바 포그바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 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무거운 느낌 좀 들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또 포그바가 괜히 제가 진짜 포그바를 막 좋아하고 그런게 아닌게 애가 중몰스팅부터 해서 좀 해도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비벼주는거라 부터 했었을 때는 애가 진짜 거의 수비계의 반데이크 수준 진짜 중미로서는 감히 굴리트랑은 비교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근데 만약 굴리트가 없었다 스티븐 제라드 그런 는이 없었고 그냥 현역선수만 한다 라고 했었더라면 진짜 포그바가 1티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폴포그바도 진짜 좋은데 굴리트랑 뭐 발락 제라드뭐 이런 선들이 워낙에 좀 많이 스탯도 많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선수가 저향된 그런 게 있긴한데 와 어, 진짜 그래도 저는 가시라고 봅니다 진짜 폴포그바. 그리고 지금 스탯으로 봤었을 때는 어 아무래도 발락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나 어 아까전에는 제라단테 좀 묻혔지만 은 폴포도랑 약간 이거 비교를 하니까 확 드러나네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발락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음 혹시나 또 이렇게 볼 선수가 있을지 음뭐 발락과 비이라를더볼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비이라는 약발도 약발이지만은 이 선수는 수비적인 스탯에서는 뭐 발락보다 높아요. 당연하겠지만은 이게 높아요. 높고 그런데 공격적인 성향은 솔직히 CM을 가나 CDM을 가나 중미라도 공격은 가게 돼있어. 하지만 비라를 제가 써봤는데 여태까지 수비적인 부분에선 좋아. 나쁘지 않아.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슈팅 때리면 뭔가 어? 이게 슈팅 맞나? 그냥 킥 때리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생각이 좀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 만약에 약발로, 왼발로만 실수 때려버린다 하면은 공이 그냥 절대로 골이 안 들어가, 그냥. 그냥 뭐 뻥슛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소녀슛 같은 그런 슈팅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 그냥 의미 없는 볼이 돼요, 낮은 슈팅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비적인 부분에서 볼 거면은 비라가좀차어지만 하지만 CDM이나 CM이 진짜 공격 시 후방 대기를 나도 나도 어차피 애들은 공격을 가게 돼있어 제가 피파만 약 3-4년차인데 물론 방송은 1년 반 정도 됐지만은 그래도 피파만 해왔었을 때는 아무래도 진짜 CDM이건 뭐건 공격 가게 돼있어요 어, 진짜 아무리 안 보내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훨씬 좋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발락 좋다 들 하도록 할게요 중보가연님 안녕하세요 발락 그렇게 한번 삼카로 가봅시다 음. 그 다음에 이제 LB 센터백 센터백 얼빛 gk 야나 솔직히 요쪽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냥 음. 진짜 이쪽은 그냥 확정이 돼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야 확실히 수비개들 진짜 제가 제일 기대했었어요 진짜 아까전부터 야, 수비기 과연 누가 있을까? 센터 백. 와, 과연. 이러면서 딱 봤는데, 자, 일단 칸나바로부터 시작해갖고 일단 선수들. 와다 나오죠? 자, 이렇게 한 번, 자, 봅시다. 칸나바로 이 선수도 키는 좀 작지만은 그래도 점프력이 너무 높아갖고 헤더가 되는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즘 들어서는 되게 좀, 선수로서는 가치가 좀꽤 높게 평가받고있어요 자 지금 이제 칸나바로랑 그 말딘이랑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었 지금 스탯로 가격도 막 이렇게 봤을때 었급여1차이에 민첩성 막 민벨 보고 그 다음에 수비적인 부분 스태미너는뭐 다시 그렇게 있을까 하지만은 적극성 뭐 되게 수비, 반응속도, 뭐, 1, 2 차이는 솔직히 뭐, 상관없는데, 뭐, 차이야. 이거는, 그냥 봤었을 때, 일단은, 특징을 보고 봐야겠다. 강뚝, 화려한 거두얘기 오, 저건 좀 뭔가, 괜찮은 것 같다. 오, 에드벌론 싸들 테니까, 이거 끝나고 무료로 두판 가능한가요? 어, 일단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음. 자 지금 말디니 말디니냐 칸나바로냐 솔직히 이렇게 봤을때는 었 민벨에다가 헤더는 조금 그럴지 몰라도 아무리 점프력이 높다라 해도 이정도 점프력이라고 해봤자 한 182? 183정도의 헤더 딱 키가 나올텐데 이정도로 해봤자 그렇게 봤을때는 었 말디니가 헤더쪽에서는 더 좋긴해요 어, 나중에 코너킹이라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걷어내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말리가좀 나쁘지 않겠지만은, 하지만, 뭔가가 센터 백으로서는 막 돌진해오는 진짜 공격 이렇게 해오는 그런 선수들을 막으려면은 솔직히 민벨 높고, 속력 좀 빠르고, 되게 좀 부드러운 그런 선수가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하려한 걷어내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만약에, 코너킥 같은 게 날아왔었을 때, 만약에 헤더가안 되면, 어, 추천, 정말 화려한... 감사합니다. 어, 추중 감사해요. 화려한 걷어내기가 있다, 라고 했었을 때, 뭐, 만약에, 진짜로 화려하게 걷어낸다. 뭐, 코너킥 공이 날아오잖아요? 근데 화려한 걷어내기가 있다, 라고 했었을 때, 키는, 만약에 헤도로 했으면 키가 안되잖 근데 만약에 발리슛으로, 막점퍼에서 뒤로 확 돌아서, 이렇게 벽 때려서 그냥 날려버린다. 그냥 키가 거의 한 190, 6 정도의 키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냥 팍 때려서 날려보낸다. 하면 이 선수 그냥 개떡상이에요, 진짜. 카나바로가이 화려한 걷어내기 때문에 그 헤더를 극복하고 그냥 진짜로 뒤만 쭉을 넣었을 때 뒤로 그냥 날려보내고 싶다 했었을 때 그냥 날라왔었을 때 바로 그냥 헤더 무식하고 탁 보낸다 하면 저 무조건 그냥 칸나바로 쓸것 같아요. 음. 매 경기마다 계속 그런 걸 보여준다면은. 하지만, 근데, 그럴 가능성이 피파에서는 거의 있을, 어, 있을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디니. 어, 말이 좀 길었지만은, 저라면 말디니. 하지만 또, 여기에서 말에 반데이크가 있을까? 지금 반데이크 있다면, 이거 지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있는지 한번 검색 좀 해보자. 아, 어, 없네요. 반데이크가 없다는 거는, 일단은, 자, 이렇게 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니퍼지난도도 있나? 자 퍼디난드 펀이난드. 아 퍼디난드 다행이네 자 그러면은 센터백으로 봤을 때 일단 말디니랑 그다음 에 로랑블랑 거의 뭐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후보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그래도 카나바로 그 다음에 라모스는 한번 보자 라모스 10억 짜린데 솔직히 저키라면 조금 애매해 어그 다음에 푸욜 어좀 그렇고 네스타 네스타 정도도 나쁘지 않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관심을 좀 해놓을게요. 이거를. 자, 칸나바로, 네스타, 말디니, 무호 이 선수는, 어, 자, 피케. 피케도 키가 겁나 큰데, 속력 때문에 좀, 약간 저평가 받고 있는 선수긴 한데, 오카 정도 해도 좀, 그렇다. 어 그 다음에 로랑블랑 보아팅도꽤잘 막는다 라는 얘기들 좀 많이 들었죠. 오 근데 왜 양발이냐? 오 양발이라는 점이 선수는 약간 수비보다는 공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슈파워 98이야 골결이 거의 한 80정도 되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너 위워로 뛸래? <웃음> 크로스가 90인데 야이 정도면 그냥 윙으로 뛰어도 되겠는데? 양발에다 키 190이고 민벨 민첩성 조금 딸리지만은 근데 밸런스라는지 이런 부분은 그냥 저돌적인 몸싸움으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그냥 돌진으로 야 보아텔 너는 그냥 수비수로 하기엔 좀 아깝다 그냥 너 공격수까지 좀 같이 뛰어보는게 어떻니? 와 일단 보아텔 그 다음에 아 나중에 근데 보아템은 나 실제로 한번 공격수로 써보고 싶다 진심으로 키엘리니 선수도 되게 키도 크고 그런 부분 좋은데 어 약간 속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음 일단은 키엘리니 한번 놔둬두고요 음, 베르통원 약간 좀 무거운 그 경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란이죠 아, 바란 바란은 야야 야, 진짜 뭐 시즌들마다 대박이네요 바란 그 다음에 버디난드 아 버디난드도 없으면 안 되는 선수지 속력 어 뭐야 트러블 메이커도 있어 어 좋네 자 몸싸움 자 일단 퍼디도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솔캠벨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 96에 이 정도에다가 민벨 좀 답답할 것 같다 와 로호 옛날 맨유 와 피파3 때 맨유에 본사람들 안다 와이 선수 진짜 겁나 좋았는데 옛날에 적극성에다가와 불뚝이다 이렇게 있네 이 선수 원래 LB였었는데 지금 센터백으로 왔네? 이야 이야 이 선수 오케이 로호 합격 알베스 이 선수는 조금 음... 소크라티스 소크라테스인가 그 선수가 191인가 2로 이로... 아이콘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음... 글리크 카밀 글리크 어.. 키는 큰데 속력이 좀그 다음은 밑으로 내려가도 딱히 어.. 그렇게 볼만한 선수가 좀 많이 없네요 어, 보누치 속력이 좀 답답할 것같 어. 여튼 이렇게 한번 자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밑에 센터백 애들 다 이렇게 데려왔는데 나머지 다른 선수들은 좀 보낼게요. 어, 이렇게 좀 보내고. 자, 센터 백들로 봤을 때, 지금 이제 LH 후보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선수들. 칸나바로, 네스타. 일단 먼저 시세 비교하고. 자, 4억과 3억인데, 한번 2카 정도로 이렇게. 자, 해서. 보드로 할게요. 일단, 센터백, 칸나바로가 확실히 좀, 속력이 되게 빨라요. 빠르고, 민벨, 이런 부분에서 진짜 압도적으로, 야, 높네요, 되게.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근데 헤더적인 부분에서 네스타가 훨씬 더 좋다는 점. 야, 솔직히 센터백으로서, 한 명쯤은 좀, 민첩성이 빠른 애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 칸나바로 솔직히 민첩성으로 막는 거 부분에서는, 진짜 0.1티어야 어, 몸싸움도 95 정도면 은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은 반데이크가 그냥 벽이었다 치면은 애는 약간 어 경찰관 느낌? 그냥 벽이라서 그냥 팍 막는다 치면은 애는 잠시 검문있겠습니다 어, 어? 이거를 좀 튄다? 안되겠다 저거 따라잡아야겠다 엄청 빠르게 보왕 가서 그냥 따라잡는 어 그냥 경찰관 느낌 칸나바로는 레스타는 약간 벽이긴 벽인데 어 조금 벽돌에 조금 금이가 있는 어그 정도의 벽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음 일단 칸나바로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칸나바로랑 말디랑 봤는데 솔직히 저라면 이렇게 본다면은 말디니를 할것 같아 어 헤더 때문에. 진짜 화려한 거두애기가 진짜로 막192 정도 이렇게 막 돌아서 이렇게 진짜 막 발리슛처럼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면은 어 진짜 그 정도 아니면은 어간나바로좀 그럴 것 같아 자 말디랑 로랑블랑 로랑블랑 한4카 정도 애는 로랑블랑은 진짜 자 전부터 t t 단일에서부터도 이렇게 봤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이 선수는 가성비야 음. 로랑블랑은 와, 속력적인 부분은 좀 그럴지 몰라도, 헤더라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애도 되게 진짜 헤더라는지 이런 부분은 1티어예요, 진심으로. 음. 자,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이제 가격대에 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속력이 좀 많이, 좀 느리긴 한데, 강뚝기 없네. 아, 이런 부분 좀 아쉽고. 알디니가좀더 좋네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보아탱. 아, 저 진짜 나중에 보아탱 가격만 되면 위 미모로 쓰고 싶다. 아 진심으로 악리보다 속력이나 민첩성은 좀 늘릴지 몰라도 몸싸움이나 뚫는 부분에서는 애 진짜 거의 일치일것 같아 웬만한 윈백 애들이 좀 몸싸움이 거의 한 100을 못 넘어가거든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론보아탱 자야 일단은 이 선수도 되게 몸싸움 이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이에요 어.. 급여도 그렇고 제대로 막 선빵 을하는데 대인수비부분부터 가로책 이런 부분이 쪼게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헤더 강뚝을 보고 그렇게 본다면은 자 유리몸 있다는 것도 쪼게 그렇긴 하고 음.. 하지만 양발이라는 점이뭐 근데 센터백이 양발이면은 좀.. 뭐 그게 있을까? 음.. 쉽기도 하고..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바란 이랑 말디니 야 바란도 되게 진짜 1티어예요 근데 바란의 유일한 아쉬운 점은 강두기 없다는 점. 음. 하지만 헤더는 겁나게 좋아요. 어 진짜 꽤 좋아, 되게 좋아 진짜자 이렇게 봤었을 때는 어 야. 말디니가 좀더 몸싸움, 뭐, 이런 부분.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LH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동비 물결로 이렇게 보고 했을 때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한둘다 7카 정도 이렇게 본다라고 쳐도, 이게 좀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음.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말디니를 볼것 같네요. 말디니 바람보다는 말디니가 아무래도 좀더잘 어, 맞지 않나 자 그다음에 이제 퍼디난드랑 말디니와 퍼디 진짜 압도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진심 자한 4카 정도 4카 뭐 가격을 좀만 봐서 박아저씨님 추천 정말 볼까? 감사합니다 음 추천 감사해요 자 가속력과 이렇게 봤을때 민첩성 보고 키보고 잠시. 그 다음에 이제 몸싸움 이랑 적극성 점프 야 버디도 진짜 되게 좋긴 한데 말디니가 야좀더 나쁘지 않네요. 근데 급여랑 비교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급여를 본다고 하면은 버디 와 퍼디가 너무 잘 나왔다 진짜 급여를 보고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스텝만 봤었을 때는 말디니가 좀더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 야 퍼디 진짜 퍼디도 겁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호 로호 한 5카 정도로 보면 되나 어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제 속력과 이렇게 봤었을 때자 민벨 뭐와 야, 진짜 잘 비빈다. 로호랑. 와... 이 정도면 이 키에 이 정도 둘 다. 야, 로호. 퍼디. 말디니. 이야... 잠시만. 이렇게 되면은 바란이랑 잠시만 비교를 좀 할게요. 이야... 말디니가 바란이랑 이렇게 봤었을 때는 아 말디니래 퍼인언드 이렇게 봤었을 때는 민첩성을 딱 보고 본다면은 바란이 좀더 민첩하게 이렇게 민첩하게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어 저라면은 바란이라고 얘기하겠는데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야 그렇게 되면 이제 1 티어가 아무래도, 와, 바란이 넘사다. 음. 말디니 바란 조합이 지금 이제 요기서는 진짜 겁나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칸나바로도 좋다라고도 이렇게 쓸수 있는데, 칸나바로도 나쁘지 않네요. 음. 칸나바로, 바란, 말디니, 탑3. 이렇게 세명 볼게요. 음. 산타백으로서. 드사이랑 티아고 시우바는 일단 두 명은 키를 보고 그다음에 스탯도 그게 봤었을 시에 그다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일단 제가 뺐는데 음. 드사이랑 티아고 시우바 치실이 여기 있나요? 일단 티아고 시우바는 없네요. 아 있네? 자 이렇게 봤을때 태하고 실바 둘다 키 부분에서 봤을때 그렇게 막높고 그렇지 않아서 지금 제가 좀 뺐는데 자 봅시다 일단 이 둘도 봤을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뭐급여에 비하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어 나쁘진 않은데 앞에 애들이 너무너무 살아서 어 강독이 있어도 얘네들이 아무리 강독이 있어도 나중에 뭐 바란이라든지 말디니 이런 애들이 헤드를 이렇게 덤비면은 솔직히 얘네가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쩌다가 헤드는 할 수는 있어요. 어 솔직히 이길 수도 있어. 있는데 자 티실이랑 잠시만 드사이랑 등록하고 봐드릴게요. 드사이랑, 만약에, 어, 급여 비슷한 말디이랑 본다. 시세가 약간 조정하고. 한이 정도가 좋으려나? 둘다 상카로? 딱 조정하고 봤었을 때, 속력적인 부분, 만약 코너킥 상황에서, 속력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뭐, 헤더라는지 이런 부분. 약간, 속력적인 부분에서부터가 일단 좀드사이가 급여치고는 좀 많이 느린 감이 있어요 어 솔직히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첩성 밸런스 뭐 2랑 1차이는 뭐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n s 스텟이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치고 이렇게 본다면 좀 약간 어마어마한 어 진짜 좀 많이 어마어마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음. 그리고 또 되게 몸싸움이 드사이가 좀 많이 높아, 높긴 한데, 근데 솔직히 100 넘으면은 뭐, 그다지 그렇게, 음, 해을까 아, 근데 솔직히 저 급여에는 드라면 말디니를 쓸것 같네요.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티아고 시우바랑 뭐 말게 바란이랑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시에, 자, 둘다 시세 비교 조금만 해서 이렇게 갑시다. 한 5카 정도로 보고 이렇게 봤었을 때 속력 되게 좀 빠르고, 그 다음에 민첩성, 밸런스라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t c 이좀더 좋겠지만은, 근데 키라는지 헤더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발안이 훨씬 좋은 점. 음. 점프가 111 정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게 한, 키111 정도면은, 180한 9? 180한8 정도가 나오긴 해요. 음, 나오는데, 바라는 거기서는 해도, 192, 3 정도는 점프가 이렇게 또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봤었을 때는, 바란이 좀더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음, 금요도 17이고, 18.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근데 스탯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바란이,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부분에선 더 좋네요 음. 아 바란이래 티하고 실바 음. 스탯적으로 봤었을때는 어, 티실이 아무래도 좀더 좋은데 어 근데 저는 만약에 산다면은 바란 말디니 그 다음에 아까 아누구라했었냐아 갑자기 기억이 안나 로호였냐 버디였냐 하여튼 그렇게 어자 하고 그래서 이제 센터백 애들은 정한 다음에 일단은 저라면은 말디니 말디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란 발안 바란을 한 3카 오케이 이렇게 보고 이제 LB랑 얼빈데 LB는 자 한번 봅시다 LB 지금 근데 이게 급여가 되나 급여 가 지금 이제 162 정도니까 185 달려면 최소한 23 정도는 자 된다는 건데 23이면 애 얘가 99 하고 한 여기가 와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급여 5 5로 해서 13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돼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 23이다 LB, RB 일단 LB는 제일 낮은 애를 만약에 고른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단 홍철이 뭐 대부분 많겠죠 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좀 많이 쓰고 했었을 때는 홍철 어, 쓰고 얼비적인 부분에서는 또쓸 선수 솔직히 많이 없긴 해 어, 많이 없는데 어, 누가 있을까 얼비에 지금 급여 겁나 낮은 애가 라이브로 라이브로 얼비에 급여 겁나 나지네 일단 에데르 밀리탄같은 일를 쓴다라고 봅시다 한지얼로한 한 3카? 아니다 어차피 돈 많으신 분들일테니까 5카로 쓰고 급여 5정도 밖에 안돼 와 급이 옷짜리 내가 아는 선수 다오베르트 쓰자 어. 다오베르트가 겁나게 그냥 잘 나왔어요 솔직히 엘비로 음. 얼비를 이제 에데르 밀리탕으로 자 에데르 밀리탕 한5카정도 이렇게 쓴다라고 보고 자, GK 무조건 이라기보다는 그냥 봤었을때 돈나를 쓰는게 아무래도 좋을것같아아 급여초가네 급여 한 8짜리 아이 뭐야 gk로 해서 급여 8짜리 자 봅시다 골키퍼 908짜리들 중에서 좀 괜찮은 애가 누가있을까 이번에 지금 패치되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유명한 애들이 좀... 음... 다 높을텐데 애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 어. 908에 최신이 있어요? 수체스니 어 있네 오케이 수체스니 오카 오케이 딱해서 이렇게 팀 완성 총 124억 1491만 3000BP가 드네요 어. 이 정도 일단은 LH 단일팀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스쿼드 자 호돈 에오제비우 네이마르 루드블리트 발락 스티븐제라드 말디니 바란 이 팀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서민팀 아니에요 이 팀은 서민팀이 아닌 좀 중상층 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팀은 어, 나중에 한번 참고해보실 정도의 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민분들을 위한 팀은 제가 전에도 계속 만들고 있고 요즘도 생각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생각이 들면은 그때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하고 이 팀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해보고 싶지만은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 방송을 보고 직접 만드신 분이 계신다면은 그때 한번 제가 어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게도 해주신다면은 제가 팀 체감을 볼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한번 그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네팀 체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 팀은 마무리해서 스쿼드 저장으로 LH 단일팀으로 이렇게 스쿼드 저장하고 놓고. 자. 와, 근데 이팀 진짜 겁나 좋을 것 같긴 하다. 와, 뭐 쓴다는 게좀 아쉽지만.